2021년 어, 1월 그 1월 12일 기 길기 어, 오늘은 어, 인기 가요에서 세만성 어, 그런 그미인을 했는데 어, 오늘이 어 음반 마지막 그 마지막 음반이었는데 어, 정말 이번 보다 대 의원 첫 앨범 앨범으로 이렇게 음반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NG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릴 수 기회가 많이 있어서 어 이렇게 음악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살짝 어 아쉽기도 하고 어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금밖에 못됐고 못 음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다음 앨범 때전또 상황이 좋아졌으면 더할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으니까 좀 그걸에 그거에 좀 기도를 해서 <웃음> 좀 많이 할수 있어졌으면 좋겠고 어 그냥 음방을 하면서 어, 음바, 음방을 통해서 배운 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정말, 음망이라는 그, 곳에서 춤추는 게 너무 약간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연습생 때, 음, 밑에 선배님들이랑, 두바투 선배님들의 무대를 많이 봤으니까, 더 뭔가, 오히려 더 약간, 와, 이 무대, 설 수, 있.. 설수 있었구나. 뭔가 설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 정말, 음, 약간, 너무, 음, 뭔가 좀 신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BTS 선배님처럼 되면은, 어, 저희도 뭔가 더 멋있는,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 정말, 어, 많이 추억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이 일곱 명 멤버들이 다 똑같은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초 앨범, 그, 보다대이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만큼 뭔가 결과? 신인상도 받게 됐고, 어, 엔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어, 너무 행복했고, 다음, 다음 앨범 때는 정말, 저희가, 지금보다도 더 뭔가 손자하는, 손자한 모습들을, 엔 g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어, 엔하이 되고 싶고, 어, 누구, 누구보다도, 더, 노력, 누구보다도 노력을 해서, 정말, 어, 손자하는 그런, 뭔가, 어, 차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물론, 일곱 명다 멤버들이 선자해야 해야 되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실력적으로 부족한 부 분이 많이 있다고 느낄 때가 음방을 통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네, 다음 앨범 때는 무조건 손자하는 이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퍼포먼스력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많이 음, 과제가 많이 많네요. 과제가 많고 정말 앞으로 노력해야 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엔디 여러분들의 주신 사랑과 응원을 어, 보답할 수 있, 보답 보답, 보답하자. 뭔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 때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정말 멋있는 니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음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축들이 많았고, 그리고 골든 디스커버 때도 신인상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두 모두 다 엔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더더 더욱 더더 더, 더, 더, 더 열심히 하는 N.F 분이 되고 계속 쭉 끝까지 엔지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받은 것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가족들도 그렇고,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어, 1 0월 아, 1 5 <웃음> 1월 12일, 12일. 이 케이기 끝. 안녕.